변하지 않으면 국정조사에 제대로 임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야당의 행위권을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사사에 대해서 참사가 아니라 사고로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시한으로 못 박은 오는 월요일, 즉 28일까지 분명한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당 차원의 행동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파면을 시키든지 스스로 물러나든지 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국회가 국민의 이름을 내걸고 이제는 직접 저희의 책무를 다해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해임 건의와 탄핵소추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둘다 제적 의원 3분의 1이 발의해 제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입니다. 다만 안건이 국회 문턱을 넘는 즉시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는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 심판 단기가 부담입니다.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현재 여당 소속인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유력하게 논의되는 방안이 해임 건의안입니다. 강제성이 없어서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이지만 적자는 정치적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잇따라 통과된 국회 해임 건의안을 윤 대통령이 쉽게 무시할 순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압박 수위를 높이자 국민의 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정조사가 이제 막 첫발을 뗀 상황에서 정쟁이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이상민 장관 파면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은 정치공세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과 예산심사. 네. 자, 한 시간 전쯤 도착했다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모습이 보이죠? 네, 사고 대책을 위해서 헝가리 당국과 다시 만나, 외교부 당국과 음. 만나서 어, 사고 대책 수습 방안들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사고 현장으로 일단 가서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그 강정규 기자가 일정표대로라면 사고 현장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어, 이 현장 화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나서는 헝가리 외교장관 또 외무장관을 잇따라 만나서 어, 신속한 구조 수색작업을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지금 오전 9시 시각인데요. 현재 시간으로 공동 수색작업이 조금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강경화 장관이 아마 이 화면은 조금 시차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인데 자, 국제부 김영수 기자가 저희 옆에, 저희 옆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강경화 장관이 지금 사고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화면이죠 그렇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조금 전 헝가리 현지에 도착을 해서 수색 구조 작업과 관련해서 외교 헝가리 외교당국과 함께 지금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4시부터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우리 시각으로 4시, 현지 시각으로 9시부터 합동수색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네. 시작된 것으로도 보이고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잠시 뒤 강영화 외교부 장관은 헝가리 외교장관과 함께 공동으로 또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입니다 어떻게 구조작업이 진행돼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양국이 함께 구조작업에 만전을 기울일 것인가에 대한 재택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 보면 어, 지금 그 현장이 먹을 그 다리 바로 밑이잖아요. 그러니까 침몰 바로 그 장소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 지금 허벌에 나호는 수심 3m 정도의 바닥에 예. 지금 침몰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수심은 원래 5m 정도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강 안에 쌓여있는 퇴적물들이 있기 때문에 높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한 3m 정도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3m 높이라면은 수색 작업 그리고 인양 작업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색 작업이 원할지 못했던 이유는 유속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비가 그동안 계속 많이 왔고 그리고 어 유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네. 어 잠수부가 들어가서 거의 몇 분을 체류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다 고현재에선 일단은 잠수보 트입이좀 불가능할 정도로 상황을 좀 보고 있다는 리포트 앞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네. 어, 선체 인양에 앞서서 수중, 수중 수색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런 소식도 알려지고 있고요 네, 네. 네. 네 지금 좀... 선내 수색이 좀 어, 먼저 어, 선행이 된 뒤에 네. 어, 그리고 인양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시각 단유구강 현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강경호 외교, 외교부 장관이 나가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 시각 모습을 보면은 전날과 비교했을 때 날씨가 많이 좋아 양호해지지 않았나? 기상상황은 좀 네, 좋아졌습니다. 기상 상황은 매우 좋습니다. 다만 지금 현지 기온이 어, 영상 12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소 쌀쌀한 날씨입니다. 그래서 수온은 어, 10도에서 15도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저체온증 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구조 작업. 또 수색작업이 진행돼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네, 우리 시각으로 오후 4시 9분, 4시 10분을 향해 가고 있는 시각이기 때문에 현지 시각으로는 오전 9시 10분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강경화 장관이 사고 현장, 단유부강 사고 현장을 둘러보는 현장 화면 보고 계시고 이 일정을 마치면 이제 헝가리 외교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를 해온 용상석 경찰관과 서울시청 공무원이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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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들에게도 세계적 명소 앙코르와트 방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개최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푸논펜의 선천성 심장질환하는 소년의 집에 방문해 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외교 행사 개최국의 공식 요청을 거절한 것도 외교적 결례이고 의료 취약계층을 방문해 홍보수단으로 삼은 것은 더욱 신뢰입니다. 일각에선 김건희 여사의 코스프레 정치가 또 시작된 것 아니냐는